안녕하세요. 스탭님 안녕하세요. 성냥님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안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학생 레이라로 여기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.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검은사막누아일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와 스텝입니다. 신규 복귀 분들의 정착을 챙긴될디에이상 강사 빅티브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검은사막의 정미이모, 어깨깡패 승영입니다 <웃음> 이번에 섭외를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?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감회가 굉장히 새롭네요. <웃음> 저는 이제 에이드님이 애톡을 좀 통해서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네. 처음에 이제 너무 생각지 못했던 제안이어서 네. 어? 약간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음... 어, 누가 이걸 나한테 장난을 치나? 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들어하고 있는 게임의 공식 그 방송을 처음 나가는 거라 서명 협약을 받았을 때도 기분이 네,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신입생들과 복학생들이 강의를 정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? 네. 전투에 대한 부분 쪽으로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영지 관리를 이제 하실 때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. 처음 시작할 때 영지 관리를 제대로할수 있게 파워 포인트를 좀 그동안 만든 거를 이제 음. 좀 보여드리려고 약간 몇개 추려놨어요. 네, 그스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? 우선 오마이 클래스가 되게 많은데 네. 밸런스 잡으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. 어, 아, 저도 화이팅.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를 같이 보실 모험가님들께 하실 한마디. 있으신가요? 좀 전체적으로 검사 모바 일이 오랜만에 친구 플래스컨져으가 나오면서 오랜만에 공개하신 분들도 있고,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정말 많은 것 같은데, 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, 7월 11일 일요일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신성대학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갑자기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주셔가지고, 너무 네. 갑자기 교수님으로. <웃음> 어, 그렇지만, 네. 틱텍스라고 칭해 주신 만큼. 맞아요. 여기 어, 있으니까 안 보면 진짜 동시에 후회하실 거예요. 오늘 네. 어,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.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녕히 가세요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